l e 네 관리한다 안녕 동태비고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트나 공원, 아파트까지 공공시설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몇년 전만 해도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들은 사람들이 의심하지도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인이나 친인척을 통해 불법적으로 구해온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 봐도 장애가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단지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며칠 전 대형마트에서 전혀 장애가 없어 보이는 남녀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에 올라타는 것을 봤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4항에 의하면 그날 그 부분은 불법 주차에 해당이 되었던 거야. 그날 다른 곳의 주차장에서도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없는 차량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고 정말 의식 없는 사람들이 꽤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더라고. 더큰 문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태도인데 단속요원들이 단속 요원들이 하고, 과태료 대상이라 차를 다른 곳으로 뺄 것을 요구해도 말을 듣지 않고 이동을 거부하고 또 작년 한 아파트에서는 주차위반 신고를 했다고 신고자의 차에 화학물질을 뿌려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보복을 했던 사건도 있었는데 참고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 표지를 받을 수가 있고 위반 시 위반사항별로 주차표지 위조 및 변조와 주차표지와 차량의 변호가 다른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있어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신고 후에는 신고 결과까지 조회를 할수 있도록 돼 있고 이외에도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수 있도록 돼 있어. 적극 신고하는 방법 외에도 개인적으로는 과태료를 더 높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통일된 단속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잘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생각 없이 얌체 주차를 하는 일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갈련다. 수고했어, 동TV요.